오랜 방황 끝에 간신히 도달한 길이 사실은 막다른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가오는 결말을 바꿀 방법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그럼에도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앞서간 대원들이 끝내 보지 못했던 풍경을 살아남는 거야 먼저 간 대원들을 위해살아도 팔라디움 월사출합니다 예상대로야 방벽을 사서 하겠습니다 레이저!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알기준 스탠바한계치까지 알싸! 그러니까... 이젠 편히 쉬어도 괜찮아요